얘들아 안녕 안녕 아이, 아이. 오늘 내가 재밌는 걸 찾아왔어 오. 또 너네들을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서 허기워기를 준비했다고 오. 아 진짜 그만 좀 해라 오늘의 허기워기 자 게임 모드 풀고 와야 된다 와샥샥샥샥우뭐 뛰어가 뭐멀리슉슉슉 아 그리고 허기 허기는 키가 커서 여기 못 들어가겠다, 그치 당연하지,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? <웃음> 아!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오늘 허기 허기 콘텐츠는 바로 바로 집을 지켜라야 음 각자 각자 팀을 맺고 집을 지은 다음에 이 허기 허기가 30초마다 한 마리씩 늘어날거야 그래서 제일 오래 생존하는 사람이 이기는거고 어그 대신 룰이 있어 사방에 블럭을 막으면 안되고 문설지 금지 그리고 길을 안 만들면 안돼 무조건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 외에는 뭐 룰은 없어 자 좋아 그럼 2대2 해야 되니까 팀을 선택하자 그래. 음. 네! 선택해, 선택했어요. 자, 돌아보입니다. 아직이요. 뜯어보세요. 홉! 핫! 팍! 우! 아 우와, 자, 댕댕이 댕댕이다. 우! 아 우와. 야, 리아 또 든든하겠다. 좋은 어. 친구가 생겨서. 안녕, 못 가가? <웃음> <웃음> 자, 얘들아, 이제. 댕댕아 우리 이제 최강의 집으로 가, 지으러 가자 절대 허기허기가 못 들어오는 야이 야, 절벽 위는 어때? 완전 예쁘다 절벽이 바로 앞에 허기허기가 있는데?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다리를 만들고 아~~ 어어어.. 일단은... 어, 어, 알지 알지 아, 절벽집처럼 만들어 볼까요? 어 이렇게 그래요? 넘어올 때 완전 그냥 어? 어? 이게 뭔데? 어? 야! 야! 야! 겉모습을 뭐, 만들게요 이걸로 <웃음> 야 아이디어 좋은데? 어디, 어디를 얼굴로 할까? 얘는 여기? 들어올 때 엄청 느려지겠지? 아, 아 이거 위로? 허기허기도 화나가지고 음... 이거 자 네, 여러분들 뭐 제, 그 대신 이게 너무 많이 지으면 오래 걸리니까 10분만 지어요 저희? 오케이 이 정도 느려지는 거랑 빨라지는 걸로다가 유리를 설치해서 허기허기가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드는 거지 음, 좋아, 좋아. 와, 우리 좋은데? 느낌 있어. 우린 끝났어. 너네들도 끝나면 말해. 응. 음. 자, 이제. 자, 여러분들, 각자의 집을 다 지은 것 같아요. 아, 어, 그러면은, 음, 누구 집부터 해볼까? 역시, <웃음> 리아겠지? 어, 그래. 난 자신 있어. 어. 혹시 여기가 니네 집이니? 아 저기 멀수있다 <웃음> 어? 주위가 바다라서 못들어가는거 아니야 윗신 나만 믿어 내가 지켜줄게 자 얘들아 그러면 은 게임 시작해볼게 스타트 <웃음> 저기요 허기허기가 그 물은 못간대요아 <웃음> 진짜요? 네 그럼 제가 길을 좀 만들어드릴게 어 이건 생각 왠데? <웃음> 그러면, 아, 그러면 <웃음> 어. 게, 그럼 어 <목소리> <오>, 왔다, <목소리> 왔다, <목소리>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. 어. 자. 위신 비엔위 위신 미엣. 야! 끝났어? 시작. <목소리> 어, 오지 마. 뭐야? 대체 나왔는데 집 앞으로? <목소리> 아, 여기 어디 있어요? 앞으로 나왔어. <목소리> 이런 패배예요. 집을 버린 거잖아요. 나 3초 뒤에. 3초 뒤에. 어! 바 마리 뿌 풉니다. 우후. 뭐 들어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니네 집 여기야? 여기야 니네 집? 그 밑에 뭐가 네. 있나봐 뭐야 별거 없네 자그 다음에 요루루 담미오네 집 어디 어디 아 니네 집 여기 위야? 응아 음. 여기다 여기 요루루네랑 담미오네 집인가 봐 여기가 입구는 저기 아래 발이야 어 알았어 그러면 저허기여기좀 음. 좀 유인해줄래? 자 시작 자 올라갑니다. 바로 어, 올라간다. 어, 어 화살을 쏘면서 막는 플레이. 어 근데 밀리지 근데, 않아요? <웃음> 안 밀리네? <웃음> 안 밀리네? 우리 좀큰 앉네?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지. 어 속박이다. 속박이야 이거 속박 화살이다. 자 30초였어요. 30초. 다섯 마리 부렸어요 지호야 어떡해? 어 그래 넷. 그래. 다섯 마리 올라갑니다 이제 또. 에? 한, 30초에 한 마리 아닌가? 아니에요. 다섯 그러니까. 마리씩였어요. 이 1분되면 10마리 소환합니다 으아... 어 그래도 잘먹는데 뭐. 어? 관통인도 있나본데? 관통이 되는데 얘들아? 야, 이거 잘 먹는다 근데 1분 지났어요 오... 1분 됐기 때문에 10마리 하나, 오... 둘어 화면 떨어졌다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<웃음> 열! 우와! 우리야 분은 세고 있는 거지? 아 세고 있어. 1분 20초예요 지금. 와 위도 에이. 보니까 엄청 올라와. 이걸 막는다고? 와 이거 죽으면 패배입니다 바로. 올라온다. 와 요르르 어. 요르르 어. <웃음> 집을 버리고 왔어요. 아! <웃음> 요르르는 그냥 집을 버리고 도망갔고 다미언는 <웃음> <3위원은> 죽었어 그냥. <웃음> 야, 집을 <웃음> 자, 자, 이러면은 집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. 대충 시간 한, 한 1분 30초! 아이, 뭐야. 나랑 별로 차이 안 나네. <웃음> <웃음> 자, 시작, 시작하면 뿌려주세요. 자, 시작! <웃음> 내가 온다! 쏴! <웃음> 네. 범위줄 완전 색기다 어? 안 오는데? 뭐? 못 오는데? 아, 온다, 온다. 조금씩 오긴 한다. 이제 쏴. 우리 좀 쏴야 될것 같아. 좀 가서. 오 맞죠 맞죠? 이거 석궁 쓰레기인데? 여기 <웃음> 장전이 너무, 너무 느려! 야야 <웃음> 야, 너 오고 있어! 어떻게 좀 해봐! 왜! 석궁이 쓰레기인걸 나보고어떡하라고삼지창이라도려삼지창이라도 5, 4, 3, 오. 2, 1, 불러주세요 야, 골드어슬! 골드어 골드 골드 골드 골드 골드 이제, 이제 committed. 온다! 이제 <웃음> 온다! <웃음> 야, 이제 온다! 이제, 이제. 얼음 얼음 얼음이 미끄러져서 빨리 가는데? 야 밀쳐! 안 밀어! 안 밀려! 화났어 화살! 야 도망가! 위로! 뒤로 도망가! <웃음> 야 왔어! 왔어! 끌어주세요 어떡할 거야! <웃음> 야, 용암이 빠졌다! 한 마리 용암이 빠졌다! 용암이 빠졌다! 나이스! 지금이다! 아이스. 지금이다! 그래. 지금 쏴! 용암이가 다 빠졌는데 애들? 용암이 훅과 죽이네! 야! 야 왔어! 용거또 빠졌다. 용이또 빠졌다. 아싸! 이중두서못 어?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거 용발에서못 나오는데. 야야야! 이거 두발 이거 두 발을 타고, 이거 두 발을 타고, 다거두 발을 타고, 이거 두 발을 타고, 이거 두 발을 타이짱이네 응, 뭐다? <웃음> 하지만 난또 도망칠 곳이 있어. 댕댕이가 만들어 놓은 카트가 있거든. 이쪽으로 오면은 그냥, 뒤로 도망칠 거야. 어, 이거 카트길 사긴데요 저기도 우리 집이거든. 오, 왔다. 못 오는 길이잖아요. 왔다! 저기가 못 오는 길이잖아! 아, 갈수 있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 날씨? 날씨? 3분 25초. 엄청나. 아, 야 여매나 너네 집 좋은 커튼 쓴다. <웃음> 무슨 무슨 커튼? 야 커튼 아, 든든하겠다 겨울철에 따뜻하겠는데 야. 그러니까 따뜻 따뜻하겠데야 뭐야 우리 집 우리 집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. 와 근데 이거 허기허기야 나밀어질줄 알았는데 안밀어지더라 음... 음. 어얘 넘어지는 것봐자 <웃음> 어쨌든 이렇게 집을 짓고 지키는 컨텐츠를 해봤는데요 네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, 안녕! 안녕! 안녕! 안녕.